지난 19일 부평구와 인천시교육청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및부속합비를 체결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오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1월 넷째 주 부평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아이들이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구는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를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19일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새로운 5년의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부평마을학교 운영 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속합의 사항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세부사업계획과 재원분담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지원,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 민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행합니다. 2022년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부평 마을학교 운영 등 다양한 마을교육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은 마을기획형을 신규로 기획해 참여대상과 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마을 따숨터 사업과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군은 편리한 주민들의 행정복지를 위해서 부평 5동 행정복지센터 성사신축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 5동 행정복지센터 성사신축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동대표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 구의원, 설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 작품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업 개요와 추진방향, 건물 디자인 등을 보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신축청사는 현재 부평 오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위치에 오는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9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비좁고 노후한 부평 5동 공공청사가 새롭게 건축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며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주민 맞춤형 청사로 거듭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에도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부평구에서는 이웃사랑 쌀 나눔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부평 감리교회가 부평 2동에 쌀 3000kg, 여름울 숲속 실버벨 요양원이 십정 1동에 설 맞이 쌀 1kg 나눔을 실천했고요. 지난 18일 청천교회가 산곡 2동에 사랑의 백미 200kg을, 부평 농협이 갈산 2동에 쌀 500kg을 기탁했습니다. 소중한 나눔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산일동이 오는 12월까지 부평지역자활센터와 정담음 사람 들의정다운 이야기 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합니다. 돌봄자원이 부족해 식생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홀몸노인과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7일 부평 3동은 동통장자율회와 함께 청결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클린업 데이 행사와 재난 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부평구는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합니다. 부평구는 쾌적한 골목길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보관 거치대 무상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설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기기 사항은 6칸, 9칸, 12칸입니다. 신청 방법은 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 음식물 자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안내 드립니다. 설치 대상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시행일자는 오는 1월 28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축일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충일 경우 2% 이상이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기후변화 대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더욱 가깝게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설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부평구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힘찬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예우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집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